이겨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로블록스 최고의 인기게임, 도어즈를 멤버분들과 함께! 도어즈를 예? 한 번도 안 해본 세명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거 보지도 않았어요? 몰라? 요 도어즈 몰라? 난 몰라? 지금 유튜브에 올린 거 봤는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왜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이 도어지도 재미없을지 한번 보자 자 애들아 이 게임 처음 해보는 사람 많잖아 음. 자 컨트롤을 누르면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게임은 여기 1이라고 써있잖아 애들아 어. 무려 100층까지 올라가는 게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 돼 쉽네 문 열어야지 음, 네. 음, 100층까지 그 열쇠를 찾아가지고 나가는 게임이란다 음. 이런 데를 열어보면 템이 있어요 얘들아! 2번 방에 도착했어! 자 그리고 괴물이 나올 것 같으면 이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돼 오, 들어가면 저기 돼. 이제 유로로가 엄청 가게 될 거야 저 음, 옷장에 음. 여기, 여기 3번이다 가자!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운데 미안한데? 얘들아 서랍장은 어? 나도 뒤지고 싶거든? <웃음> 사람 손이 많아서 그래 막 다른 길이다. 이거 아무래도 지하실에 내려가서 누군가를 레버를 올려야 될것 같아. 내가 네, 가볼까? 늑대가 하자. 음, 늑대가 하자. 자, 음, 음, 문 닫을게. 늑대야, 문 닫을게. 음, 음, 음, 하고 와. <웃음> 어! 어! <올라가>! 어! <웃음> 아무것도 없어, 늑대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 이건 요루루 지금 살짝 긴장한 거 같은데 요루루너 뭐 혼자 여기 있어 볼래? <웃음> 아니, 나 조금 긴장했어. <웃음> 와, 여기 요루루그 사진 있어. 어디야, 우와, 어디 어디 어디? 야, 같이 찍겠다. 유루루다. 아, 요루루 셀카, 셀카 있어. 있어. 야, 이건 뭐야? 음. 루루 셀카고 올라가 있고. 뭔 소리야? Oh, I'm 프 p 티걸걸 y g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안 t What? What? w h a 가 What? What? w a t 가봐 와다야 어, 아무것도,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아좀불좀 좀 켜봐. 불좀 켜줄래? 네. 좀 보게. <웃음> <웃음> 지... 야 그림이 막 바뀐다 야. 어깜 거린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가들가어어어어 누루를 죽었어? 어, 얘들아, 오늘. 못해도 50층까지 가보자! 나 이제 피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어어 깜빡거렸다 잘있어 야야 나도 살자 음. 나도 살자 여기있다 어어어어어어여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시어다어 잠깐만 나시어 시크... 이거 나가야 되는데? 어, 나, 뭐 걸렸어? 뭐야, 나, 나 화면이 이상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좀아오고 있어, 시크가! 도망가. 누가 먼저 들어갔나봐. 뛰어! 아니, 내가 도망치다가 여기 와버렸지, 뭐야? 여기 어디지? 어! 아, 죽었다! 야, 이게 죽었네? 이제 3명밖에 안 남으니까 옷장도 널널하고 <웃음> 빨리 죽을 것이지 빨리 죽을 것이지 그니까 <웃음> 죽을 것이지. 말이야 짜증나게 그러니까 말이야 짜증나기만이야. 아무래도 쟤네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저주할 것 같긴 한데 녀석들 너희들은 때문이야 뭐. 머리 키가 못뚫러봐서 죽어놓고 <웃음> 뭐 때문이야. 아니야 난 시크한테 죽었어 그건 니네 컨트롤인가 헐 너가 첫번째로 죽을거야 헐? 49번. 어, 얘들아, 49번 어? 방이다. 이건 뭐야? 어? 그치,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건 해야죠? 처음 보는 여기는 쉬프트를 <웃음> 누르지 않으면 죽어, 얘들아. 어? 소리 내면 죽는다? 쉬프트 누르면 다녀야 돼? 도넛이다. 와, 큰일 났다. 앉아서 다니는 거 아니야? 앉아서 다녀야 돼. 아니면은 소리 듣고 막 쫓아온다, 얘들아. 여기서는 책을 찾아가지고 비밀번호를 여섯자리 찾는 거예요. 책은 뭘 찾아야 되는데 책장에 파란색 책이 꽂혀있습니다 이런거 자 별은 어. 별은 8번 미안해 x3 오오오 어, 어, 온다 x3 어. 내가 억으로 끌게 아니야 아니야 너한테 가고있어 조심해 아 죽었어? 아니지 아니지 어 찾았다 동그라미 찾았어 영이야영영 영, 영. 나 죽었어 이거 옷장에 들어가면 죽네 이거, 심장각동 체킹 해야 될걸? 어쩔 수 없어, 댕댕아 빨리 찾자, 이제 나가자. 어, 9, 5, 7, 9, 5, 7, 8, 0. 9, 5, 7, 야, 여기한테 오는 거 아니지? 7, 8! 8! 8! 맞아, 뭐? 9, 7, 8, 0. 9, 5, 7, 8, 0. 9, 5, 7, 8, 0. 됐다, 됐다, 됐다, 나와! 나도 나가고 싶어. <웃음> 댕댕아 빨리 어? 안 나오면 죽나봐. <웃음> 근데 이 죽었나봐! 공 어... 어... 죽었어! 공갱 너무 안 남았어! 나 혼자 나왔네? 너 주변에 취익 소리 났는데? 내가 낸 건데? 계속? 뭐? 땜에. 이런! <웃음> <웃음> 나 어중마렸나봐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어디서 줄까? 나? <웃음> 이케? 아, 헷갈려! 칙칙거리지 말라고. 아, 진짜 주변에 계속 둘러보게 되잖아요. 나는 소리가 니 야, 몇몇 몇 층이었지, 우리? 아. 어, 지워졌어. 몇 층이지? 아, 거기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한대 맞으면 될 거야. 8층이었을까? 어이 무슨 소리지? 뭔 소리 이거? 거옷장에 누구 있잖나. 57쯤이겠지? 어, 거긴 안돼! 아아악겠다 아파 이제 슬슬 죽을때가 됐는데 저기다저기다 스위치 저기다 오. 저기 됐다 가자 다시 되돌아가야 돼. 뭐야 돌아가는데 됐다 칙칙 어 왔다 굿 <웃음> 후우 다행이야 후. 뭔 소리 들렸다. 누가 152 층이야. 여기는 뭐지? 약간... 아얘 아! 아! 아! 언제 왔어? <웃음> 너네들 뭔가렸잖아얘 <맨끝을 줘! 웃음> <웃음> 언제 왔어? <웃음> 스크린치. 아이 스크린치 언제 왔어? 나는 <웃음> <웃음> <웃음> 나부터 알았어. 아야. 부아 스크린치. 아! <웃음> 아! 너네들 칭칭 소리 나가지고 내가. 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치킨 치킨 얘기했는데 치킨. 나 치킨 먹고 싶다고. 음 우린 잘못 없어. 음 눈물.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자 어쨌든 오늘도 못 겼네요. <웃음> 눈물 난다. 육십이업반 <웃음> 문에서 야 우리 이거 유튜버 중에서 최 저야 최고 최저 기록이라고. 근데 <웃음> <웃음> 최고가 있으면 거잖아. 최저도 있는 거야 우리 완전 유튜버들 꼴등이라고 꼴등. 여매나. 어. 최고가 있는 이유는 최저가 있기 때문이야 <웃음> 맞아 맞아 우리가 없었으면 최고가 아 없었어 아 <웃음>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안녕